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유성입니다. 자, 오늘은 위산 역류 영유 그리고 영유성 식도염, 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치료법이라기보다는 대처법이라고 보는 게 옳아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가 원래 동영상 코곳스에다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사실 나와 있어요. 이제,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구독자 분들이, 이제, 동영상 제목을 자꾸 찾아서 가다 보니까 못 찾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저기, 컨디션이 안 좋을 때꼭 보세요. 그것도 의산역류대처법이 되고요. 혹은 목의 이물감, 아니, 영유성 식도염, 목의 이물감, 그것도 의산역류대처법이 되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폐의 좌우 비대칭을 잘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잘 찾으셔야 되고, 또 창자, 소장의 좌우 비대칭도 이렇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체크를 못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오히려 더안 좋은 어떤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하여튼 뭐 장길성 폐의 좌우 비대칭 뭐 장길성 얼굴의 좌우 비대칭 뭐 이런 동영상 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그게 꼭 보셔야 되고 그 사실 실질적인 치료로 들어가시려면 그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양손과 양 발목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왜냐 계속 또 조정, 조정, 조정, 조정, 조정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꼭 오시라. 어떻게 하든 저는 도와드리고 싶다. 그 제가 한 번, 두번 이렇게 도와드린다고 해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몸이라는 것은 계속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기에 맞춰서 모래주머니도 조정해주고 조정해주고 처음에는 아주 약하게 적응했다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면서 어 자기한테 맞는 중량을 찾으면서 그렇게 몸의 비대칭을 맞추면 어 그게 이제 치료 방향으로 가는 건데 일단은. 어 일단 대처법에 대해서 기왕 이렇게 올리게 됐으니까, 최근에 이제 댓글란에 이제 구독자 신청을 하신 분들이 댓글을 올려주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이런 동영 아까 컨디션이 안 좋을 때꼭 보세요. 나뭐 그런 동영상들을 아마 못 찾으셨을 거야. 제가 보기엔 못 찾고 못 보셨고. 근데 사실 있어요. 어, 있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뭐냐 이렇게 한번 또 올려드립니다. 일단 올려드리는데, 이 방법은, 어,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다수 분들이 자기의 병을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산 역류는 사실 불치병이에요. 치료법은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상식이나 의학적으로는 불치병이에요. 근데 치료법은 있어요. 어, 그러니까 하여튼 어, 동상도를 통해서 꼭 치료하시기 바라고. 그 여러분들이 하여 뭐 자바라 운동법이나 이런 거 적용하시다 보면 분명히 어, 막 트림이 막 올라온다든가 음식물 이 역류한다든가 위산이 역류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가끔씩 어, 찾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 바르게 대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이 방법은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 한편으로는 모든 분들에게 적용이 되기는 되는데 여러분들이 좌우 비대칭을 잘못 찾아 버리면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오히려 위산이 더 올라와 버리는 어,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혹시나 이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 장길성 폐의 좌우 비대칭 이라는 동영상을 꼭 보시고 이 동영상을 통해서 아, 나는 어느 쪽이 비대칭이 발생됐는가꼭 찾아보신 후에 이 방법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거지 곧대로 적용하셨다가 아, 문제가 발생하시면 어, 좀 좋지 않아요, 그죠? 어, 저한테 책임도 묻지 마시고 어, 일단은 어, 가장 저 전형적인 경우가 왠가 이제 오른손잡이가 너무 많고, 그죠? 어, 한 80, 90%는 뭐 대한민국 인구의 90% 가까이는 오른손잡이죠, 그죠? 어, 오른손잡이고 또 오른쪽 폐가 또 어, 확장이 될 확률이 거의 한 80%, 90% 까지 돼요. 그리고 오른쪽 라인이 전부 다내려앉을 오른쪽 힘이 센데도 불구하고 오른쪽 라인이 오른쪽 어깨가 내려앉고 오른쪽 다리가 길고 오른쪽 다리 혈관이 크고 오른쪽 하복부 팽만감이 느껴지고 오른쪽 라인으로 가래가 자꾸 끼고 이게 오른쪽 비대칭이에요. 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있는데 오른손임에도 불구하고 왼쪽 비대칭이 나타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왼쪽 폐가 내려앉고 왼쪽 아랫배가 아프고 어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정확하게 찾아보신 후에 그렇게 동작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한 70에서 80% 분들에게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100%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왼손잡이도 또 있고 또 오른손잡임에도 불구하고 왼손, 왼쪽 손왼 비대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경우에는 폐는 오른쪽이 확장됐는데 다리는 왼쪽이 더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 제가 그런 실제적으로 세미나를 통해서 그런 분들도 만나보고 하면서 이제 얻은 어 결과이니까 일단 바로 동작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일단은 여러분들이 왜이위산이 역류하는가 이말은 제가 이제 그림으로도 보여드렸죠, 그죠? 그림 이제 양쪽 폐가 이렇게 크게 두 개가 잘 잡고 있고 그 폐와 폐 사이 아래 부분에 위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위장이 있는데 오른쪽 비대칭이 되면 오른쪽 폐가 이렇게 내려앉으면서 위장을 꾹 눌러버려요. 대각선 쪽으로. 이렇게 꾹 눌러버리면 위장이 이렇게 눕혀버리는 거예요. 눕히든가 아니면, 아, 아니 그니까 이쪽으로 눕히든가 이쪽으로 눕히든가 하여튼 어떻게 누워지는 거예요. 누워지면 위장이 움직이면서 그게 압력이, 이제 위장이 이제 누우면서 이제 그 식도하고 위장 사이 있는 위식도 과략근을 강제로 벌려버려요. 그게 이제 자율기능에서 천천히 이제 폐의 움직임에 따라서 천천히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강제로 벌어지면 이제 밀려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예, 위산이 올라오고, 또 물론 또 이유도 있어요. 또 왼쪽 창자의 압력이, 어, 정상치를 뭐 너무 부족하다거나, 압력이 가스가 너무 많다거나 이럴 때에도 밀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딱한 가지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폐가 떨어져서 올라오는 건지, 혹은 왼쪽 상자에 가스가 부족해서 올라오는 건지 혹은 너무 많아서 올라오는 건지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 아이 참 어렵죠 그죠? 어, 근데 하여튼 대처법은 거진 비슷하더라 거의 아, 그, 비슷해서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꼭 보세요 라는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일단 여러분들 뭐몇 가지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냥 방법만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문지방 그러니까 이 문지방 같은 걸 이렇게 잡으세요. 왼손 으로 왼손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왼손으로 잡고 혹은 계단 같은데 있잖아요. 세로봉 있잖아요. 세로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계단 난간에 이렇게 그걸 왼손으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왼손으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같아 방법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손으로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하난대로 해보세요 자, 다리는 왼쪽으로 짝다리를 짚어야 돼요 어, 일단 이거는 오른쪽 비대칭일 경우에 한해서 말씀드렸는데 70%나 80% 정도 왼쪽으로 짝다리를 짚어야 되는데 제가 하난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왼쪽 왼쪽 다리에 힘을 주고 왼쪽 발바닥을 꾹 누르고 자, 왼손으로 이렇게 당겼다, 아니, 당겼다가 풀었다가 당겼다가 풀었다가 당겼다가 풀었다가 당겼다가 풀었다가 당겼다가 풀었다가 이걸 약 일곱 차례 내지 여덟 차례를 해 줍니다 먼저 왼쪽 짝다리를 짚고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손가락으로 이렇게 문지방이나 계란을 잡는 거예요 일곱 차례 정도 해주면 오른쪽에 있던 피가 왼쪽으로 좀 이동을 해요 자, 이때는 이걸 잡아당길 때는 바람을 부는 게 아닙니다 바람을 불면 안 돼요 그냥 피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을 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곱 번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잡아당긴 상태에서 자이 다음,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 하면 자, 팔을 흔듭니다 팔을 흔들고 자, 다리를 보세요 다리를 자, 왼쪽으로 잡아당긴 상태예요 이게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꾹 당기고 있는 거야 당기고 있는 상태에서 다리와 팔을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다리와 팔을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자, 이때 바람을 불게 되는데 아주 강하고 길게 불어야 돼요 자, 다시 말합니다 아주 강하고 길게 굴어야 됩니다. 자, 자, 팔을 한, 자, 팔을, 그니 그러니까 너무 빠른 템포로 하지 말고, 보세요. 자, 따라 하실 분들은, 자, 이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따라 해보세요. 자. 도 이렇게 좀 흔들고 있습니다 자, 머리도 좀 흔들고 있어요 자, 이거 여기서 가만히 보면 팔과 다리를 자, 다리는 들었다 내렸다고 팔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팔하고 똑같이 움직이는데 자, 팔을 들때 다리도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데 자, 팔과 다리를 한 7번 8번 흔든 다음에 바람을 길고 세게 불어버립니다 바람을 길게 세고 불어버리면 오른쪽 폐가 내려갔던 것이 바람을 부는 순간에 팔을 움직여 주면서 바람을 부는 순간에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폐가 들리면 피도 올라오거든요 다리도 이렇게 조작했기 때문에 피와 가스가 이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쪽으로 지금 강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던 피가 머리 쪽으로 올라왔다가 혹은 이 가슴 쪽으로 올라왔다가 왼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지금 힘을 왼쪽에 지금 강하게 두고 있기 때문에 피는 왼쪽으로 보내고 폐는 들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들어올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 폐와 왼쪽 폐의 높이가 똑같아져요 높이가 똑같아지면 위장이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위산영류가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자자들기 시작하고 음식물이 어 올라오는 게 멈추기 시작합니그 실질적으로 트림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또 훨씬 잦아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음> 자 이걸 얼마나 해야 되냐 하면 그 원래는 제가 그냥 보통 이렇게 어 세미나나 사람들한테 시킬 때는 한 10번에서 12번 정도 바람을 부는 동안 계속 하라 그래요 이제 아주 심해졌을 때는 아주 심해졌을 때한 12번, 13번까지도 바람을 불게 합니다 그러니까 빠른 템포로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느린 템포로 이렇게 해서 바람 부는 횟수를 어,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은 이거보다 팔과 다리는 훨씬 더 많이 안들겠죠 어, 그러니까 죠그한 70번, 80번 흔들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강하게 조정해버리면 폐가 이렇게 들리면서 폐의 높이가 맞아지면 이제 위장을 누르고 있던 게 이제 떼지는 거예요. 떼지면서 이제 몸이 또 어느 정도 균형이 맞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른손잡이고 오른쪽 비대칭은 이제 어깨가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요, 그렇죠? 내려가고 어 오른쪽 다리 혈관이 많이 발달이 돼 있고 복통이 또 오른쪽으로 복통이 잘 오고. 또 만성 설사나 뭐 하여튼 뭐 자전 체기나 방귀 정상이나영류성 식도염이나 영류성 위염이나 하여튼 목에 이물감부터 시작해서 어 코가 막혀도 꼭 오른쪽이 막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하여튼 자 이게 이제 한 70에서 80% 사람들은 이 방법이 통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도와드리다 보면. 이게 통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그러니까 많아서, 아, 이거는 약간은 검증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적용해 보시고, 왼손잡이가 조금, 이제 왼손잡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왼손잡이가 왼쪽 폐가 내려앉아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른손잡이임에도 불구하고 왼쪽 폐가 내려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왼쪽 폐가 내려앉아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용하면 또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리 동작하고 엇갈려 버려요. 다리 동작하고 엇갈려 버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아 제가 서두르지 않고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 방법을 사용했는데 안 통하더라. 저 방법을 사용했는데 안 통할 수가 있거든요. 한 20% 30%는 안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오른쪽 비대칭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최소한 폐만큼은 오른쪽이 내려앉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왼쪽 폐만 내려앉았나딱그거만또 아니에요. 창자의 변형을 또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오른쪽 창자가 커져 있냐, 혹은 아래쪽 창자가 커져 있나, 혹은 윗배가 너무 커져 있나 이런데 따라서 또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단답형을 요구하지는 마세요. 단답형을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이병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가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동영상을 제목에 상관없이. 근데 기본 동영상부터 먼저 보시죠, 그죠? 대사정원 치료법 1강 밑에 있는 어, 댓글에 보면, 아, 이런, 이런 동영상을 보세요. 이래는데그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난 다음에는, 근데 무작위로 아무거나 막 보세요. 여행 가면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지식이 아는 만큼 여러분들의 병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세미나도 꼭 이용하세요.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 세미나에서 많이 얘기가 됩니다. 왠간면 위험, 그러니까 잘못 알려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저는 이제 최대한 잘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적용을 엉뚱하게 해 버리면 완전히 엉뚱한 결과가 나가고 그러니까 주의사항이다 이런 걸다 설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동영상에서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세미나에 오시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아, 일단은 왼쪽 폐가 떨어진 부분들을 그러면 나는 오른쪽 비대칭이 아닌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아... 잘 생각해보면, 고민을 좀 해보세요. 아, 그러면, 나는 왼쪽 팬인데 어떤, 제가 아까 왼쪽 팔을 잡아당기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른쪽에 있던 피를 왼쪽으로 좀 이동시키기 위해서 왼쪽 팔을 잡아당긴다고 했거든요. 왠가 하면, 이 오른쪽에 피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막 건들어, 들어 올려봐야, C 올라왔다가 그냥 내려가 버려요. P는 P가 그냥 오른쪽 라인으로 올라왔다가 그냥 왼쪽으로 못 넘어가고 그냥 쿵 내려앉아버리는 거야. 그럼 효과가 5분 도채못 가요. 그러니까 조금 괜찮아지는 것다가 같 5분 뒤에 또 위산이 또 올라오는 거야. 자 그걸 어떻게 보면 좀긴 시간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먼저 왼팔을 먼저 잡아 당긴 거예요. P를 먼저 왼쪽으로 밀어 붙인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은 P가 좀 부족해지잖아요. 그 상태에서 막 흔들면서 피를 끌어올려 버리니까 그 비어있는 공간에 피가 채워지면서 또 이걸 계속 잡고 있으니까 올라왔던 피가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넘어가면서 폐가 제자리에 딱 안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해하죠 이게,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굉장히 조금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여러분들처럼 여러분의 입장이었으면 아니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자꾸 자기 말이 옳다고 믿어 달라고 그러고 자꾸 이러네 제가 여러분의 입장이라도 똑같을 것 같아요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은 거야 여러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죠 그죠? 너무 상식적이지 않근데 효과가 있거든요. 그죠? 좋아서 따라다라이 있거든요. 한두 명이 아니요자 보세요. 이제 왼쪽 폐가 이 방법이 안 통했다 이러면 왼쪽 비대칭이라고 보는 게 옳다. 최소한 폐는 왼쪽 비대칭이라고 봐요. 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기를 내서 한 번쯤은 테스트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을 한번 해봤니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 전등을,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이라는 유명한 발명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 그 발명가가 전등을 발명할 때 999번의 실패를 경험했대요 999번의 실패 속에서 다음 한 번의 도전이 결국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라 건데 그 실패를 두려워해 버리면 진짜 정답을 못 찾아 버리는 저는 이제 뭐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왜? 뭐 몸이 너무 약해져 있는 사람들은 이제 충격을 받으면 그 일반인들이 받는 그 충격보다 훨씬 강력한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할 수 밖에 없는 거야.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뭐 아주 팔팔한 젊은이들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조심하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일곱 번 하라 그랬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세 번, 네 번만 잡아당겨보는 거야. 그리고 흉내만 내보는 거야. 흉내만 내보고, 아, 이거 뭔가 좀 효과가 있다, 이러면, 일단은 회의 작업비대칭은 찾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걸 또, 설 조금이 저 방법이 좋다고 해갖고, 막 텀만 나면 저렇게 하다가 바로 몸살이 걸려요. 몸살이. 그, 저런 방법은 깨끗하게 하루에 두번 내지 세 번. 그죠? 또 자기 직전, 하루 직전에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사항까지 이런 게 얘기를 다 해버리면 동영상이 한정없이 길어졌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절대로 고지고대로 이 말을 듣고 그냥 또 나름대로 막, 하 이게 좋아. 해봐, 해봐, 아까워. 뭐 무지막지하게 했다가는 바로 몸살이 걸려서 뒤집어져요.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하면 후유증이 있나요? 제가 무리하지 마라. 조심해라. 이렇게 해도 꼭 그런 댓글이 올라오면 제가 막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하여튼 조심하세요. 어, 조심하시고. 자, 왼쪽 패가 내려앉아있는 사람은 일단은 자, 앉았어 자, 이런 방법을 써볼 수가 있습니다. 앉았어 그죠? 근데 앉아서 하는데 여러분들 아까 내가 제가 처음 저 동작을 할때 어떻게 했냐면 팔을 잡아 당기면서 팔을 이렇게 잡아 당겼다가 놓았다 하면서 다리를 어떻게 했냐면 왼쪽 발로 짝 다리를 짚으라고 했습니다. 오른쪽 다리는 힘을 빼버리고 왼쪽 다리를 짝 다리를 짚은 상태에서 잡아 당겼다가 내렸다가 하고 나중에는 왼쪽 다리를 짝다리를 집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것도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가하면 오른쪽에 있던 가스를 최대한 왼쪽으로 이동시키려고 뭐 최대한이라기보다는 일단 이동시켜서 왼쪽 창자의 압력, 그러니까 창자 내부 압력을 충분히 형성시키고 난 다음에 바람을 불고 달려 들어버리면 가스가 올라와 버려요. 가스가 실실 빠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몸이 순환 체계가 대사 체계가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 자저 방법까지 고려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안전 자세에서 자, 물론 자 여러분들이 머리 이제 좀 생각을 잘 해보시면 제가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 이거 누워서도 적용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길 가다가도 뭐 옆에 봉을 잡고 혹은 밀면서 할 수도 있어요 당기거나 이제 맨날 당기거나 당기는 것만 해서는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또, 또 가끔씩은 또 밀어주면서 저 동작을 실행하셔도 되는데, 그냥 참고를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은 다리 동작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 비대칭인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오른쪽 다리를 무릎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 다섯 번, 여섯 번 들었다 내리세요. 자, 이때는 바람 부는 게 아니에요. 자, 아까도 보세요. 당길 때는 바람 불지 말고, 흔들 때만 바람 불어라 그랬죠. 그죠? 어. 자, 다리를 다섯 번, 여섯 번, 들었다 내리고,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는 발바닥을 이용해서 이게 꾹 눌렀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꾹 눌렀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꾹 눌렀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꾹 눌렀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눌렀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눌렀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자, 이걸 다섯 번 내지 여섯 번을 먼저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게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왼가면 오른쪽 아랫배에 있던 가스를 끌어올려서 왼쪽으로 내려가게 해서 왼쪽 라인에 왼쪽 창색의 가스가 조금 충분히 공급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도와준 상태에서 지금 왼쪽 폐가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죠 네? 왼쪽 폐가 내려앉아 있으니까 이번에는 오른쪽 팔에다가 힘을 가하기 시작해야 돼요 오른쪽 팔에 힘을 가하기 시작하는데 저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열, 자 이렇게 10번을 했습니다. 자, 이거 1.5리터 물병이에요. 자, 이런 것도 그죠. 자, 몸이 굉장히 약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500ml 물병이나 최소한 500ml 정도의 물병은 들어야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사실 5 0 0 m l 도 약해요 약한데 체력이 너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이나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건강이 너무 안좋으신 분들은 1.5 리터를 하면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무거움이 무거울수록 효과는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걸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야 돼 실패해서 막 댓글란에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 뭘잘못했는모양이다 나보고 이렇게 하면 그럼 제가 댓글로 그걸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방법이 없는 거야 막 그러니까 막 기집어지는 거야 나도 하여튼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람은 댓글에 대한 질문은 거의 답변을 안 해요 진짜 여러분들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질문하지만 저는 세미나를 통해서 답변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그냥 아 이거 필요하다 싶으면 그렇게 해 주지 제가 이거 본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일을 해야 직장을 생활을 해야 되고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 댓글에 질문해 버리면 제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져 버려요 그죠? 좀, 좀제 제 입장을 좀 생각을 해 주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아프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세미나 오세요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제가 이분 미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분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시라고 했습니다. 오셔야 된다고. 제가 언제까지 전화로 상담을 해주고 언제까지 해줘야 되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몸을 진짜 자기의 몸을 건강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면 만사 제쳐놓고 움직이셔야 돼요. 집에서 혼자 끙끙 앓고 있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알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 이거 열 번을 흔들었어요. 열 번을 흔든 다음에 이걸 잡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잡고 있는데, 그냥 잡지 말고 이게, 보세요. 자, 무릎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자, 손, 손등을 아래쪽에 위에다가 이렇게 무릎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팔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자, 왼쪽 비대칭은, 자, 이, 이렇게만 하세요. 에이? 아까 다리 동작 했죠, 그죠? 어, 요번엔 팔만 흔들 팔하고 머리만 흔듭니다. 자. 자, 지금부터 바람 불겠습니다. 자, 팔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다리는 지금 안, 안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골고루 하는 게 좋아요. 자, 머리도 흔들고 원래 이제 뭐 목에도 힘도 주고 이빨도 딱딱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바람을 길게. 10번에서 12번 정도 불어야만 배가 들려요. 자 여기서 또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 제가 놓친 게 있습니다. 제가요 동영상 찍는 건 너무 답답해요. 놓친 찍고 나면 놓친 부분들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하여 동영상 밑에 있는 댓글라는 여러분들 무조건 보세요. 제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혹여나 있으면 그게 또 적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댓글란 꼭 확인하세요. 네, 확인하시고 아까 이제 이 이제 앉아서 하거나 서서 하거나 모든 동작들을 마치게 되면 꼭 해줘야 될게 있어요 네? 꼭 해줘야 될게 앉아 있을 때는 일어서야 되고 아까 서 있을 때는 서서 해도 되는데 보세요 왼쪽 다리에 힘을 조금 주면서 팔을 지금 강제로 지금 피를 이동시키고 폐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좀 펼쳐 줘야 돼요 네? 다리도 높이 들고 보세요. 다리도 높이 들고 자 후... 이렇게 제자리 뛰기도 이렇게 하고, 자 이걸 한 30초 정도 해야 돼요. 한 30초 정도? 아, 30초 너무 긴요. 좋습니다. 20초만 하겠습니다. 20초, 20초. 후... 자 이렇게 해서 피를 골고루 이렇게 막 뒤섞어 줘야 돼요.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게 펼쳐줘야 돼. 요 이거 안 하고 저거만 하고 또 끝내버리면 또 몸살이 올 수가 있어요. 또 몸살이 올 수가 있다고. 왜, 피를 강제로 이동시켰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 정상인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 아무런 몸살도 안 오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게 지금 혈관 형태가 변형되어 버린 거예요. 장기 형태도 변형이 됐고, 오른쪽 폐가 내려앉고, 오른쪽 창자가 커지고, 그러면서 온몸의 혈관, 혈관 구조가 변형이 되어 버린 거예요. 장기도 변형이 됐고, 자, 이런 걸 약으로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영유성 식도염 약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위산 영유약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냥 위산의좀 생산을 좀 누그러뜨려야 된다. 진정 효과는 있지만은 치료제는 없어요. 창자가 커진 걸 어떻게 약으로 치료를 할수 있습니까? 오히려 수술이 더 적합합니다. 근데 영유성 식도염은 뭐 수술을 하는 케이스는 없거든요. 그게 어쩔 수없니까 예를 들 운동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원래의 균형된 몸으로 바꿔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외부만 균형되어 있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속이에요 그죠? 폐도 바로 잡아야 되고 창자도 바로 잡아야 되고 혈관도 바로 잡아야 되고 목도 머리도 근육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보시면 너무 황당해요. 제가 질문, 댓글에 질문을 올리는 건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질문부터 내가 고민을 하차아요 포기합니다. 세미나 오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은 누워서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워서 하는 방법은 컨디션이 안 좋을 때꼭 보세요. 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자, 누워서 하는 방법은 거기서 한번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라고 어떤 분의뭐절 격려해 주시려고 어떤 분이 댓글을 올렸는데 선생님의 어려움을 어려움이 공감이 된다. 이게, 이게 병에 관한, 병 치료에 관한 동영상이 절대로 쉽게 올려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러니까 주의사항도 있고, 또 몸이 약해져 있는 사람들을 돕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른 동영상, 뭐, 웃기는 동영상, 먹방 이런 거는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뭐 재밌게만 올려보면 끝나죠, 그죠? 하, 저는 또 걱정이 돼서 세미나도 해줘야 되고, 또 진짜 위험하면 댓글을 또 달아줘야 되고, 저 <웃음> 기도도 해줘야 되고, 해야 될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의 몸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어떤 것들은 제가, 제가 그랬어요. 어떤 분한테 자기 경기도 광주에 계신 분이야. 당신이 나중에 진짜 평생을 잘 살고 싶으면 지금의 6개월 6개월은 당신이 인생에서 없는 걸로 생각해라. 6개월 동안 최대한 많이 배워라. 그냥 배우지 말고 세미나에 와서 배워라. 그런데 그분이 요 진짜 제 말을 받아들였어요. 아르바이트 하던 거 접어버렸어요.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아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지만 아르바이트 하던 걸 다음날 바로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세미나에 오기 시작합니 저도요, 누군가의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만약에 안 돼버리면. 근데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그런 결정을 내리면 내가 돕겠다. 돕겠다. 뭐, 무지막지하게 돌 수는 없어요. 저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은 세미나에 한번 오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제가 전화를 직접 드립니다. 왜? 먼길 오셨는데 고생했는데 내가 해드릴 거는 사후 관리 그냥 일주일에 딱한번 전화를 드려요. 두번도못 드려요. 제가 선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는 해드리는 전화 상담만 해도 제가 막 너무 과중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관리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계속 오시는 분도 있고 그냥 한두 번 오시다가 안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열정을 보이셔야 돼 나는 살고 싶다 나이병에서 벗어나고 싶다 열정을 안 보이는 사람한테 제가 도와드리면 아 너무 힘든 거야 설명을 해도 이해도 못해도 동영상을 보지도 않아 제가 손드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하튼전 세미나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들 이제 여러분 판단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위산 염료 음식물 염료 트림, 트림도 제가 해드릴 말인데, 트림은요, 머릿주머니 착용해야 돼요. 그 중량에 맞춰서, 트림도 세미나에 오셔야 돼요. 한 두세 번은 오셔야 돼요. 최소한. 그래야 틀린 문제가 잡혀요. 근데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건 어떻게 해요 저렇게 어떻게 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몸이 어떤 상태인지 체중은 얼마고 다른 증상은 또 뭐가 나타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답변을 못 해드리는 거예요. 오셔서 얘기를 해주셔야 죠다 세미나 너무 많이 오시면 저도 골치 아파요. 지금, 지금 한 5분, 6번오시는데 지금은 그냥 갈줄 할 할만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저도 지금 몰라요 근데 일단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어서 해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시고 오늘 가르쳐 드렸던 방법 동영상 다시 보는 한이 있더라도 주의해서 적용하세요 그죠 어떻게 적용하는지 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번 내지 세번세번 세번 이상은 하지 마세요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결국은 이렇게 해도 결국 오른쪽 폐가 다시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이게 한두 시간 후에 내려가는 건지 어떤 사람은 여섯 시간 동안 버티다가 내려가는 건지 혹은 하루까지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건지죠 여러분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봐야 10분도 못 버티고 그냥 바로 내려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모리주머니를 착용하세요. 어? 뭐, 모리주머니가 이제, 여러분, 지혜롭게 하면, 이, 뭐, 이 팔찌나 발찌, 그죠? 시계, 이런 것들을 골고루 활용해서 지혜롭게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여성분들은, 이제, 모리주머니 착용을 못하니까, 막, 팔찌를 막 주렁주렁 달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아, 뭐, 이쁘더라고. 뭐, 보기 싫은 것도 아니야. 근데 일단은 알고 달아야지 모르고 달아버리면 여러분들 쇼크 먹어요 쇼크 하여튼 조심하시고 죄송합니다 지난 지난 주에 저기 후원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때 전화기가 아제 옆에 없어서 어,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냥 제가 왜 성함을 이렇게 뭐 성함을 밝히지 말라 이런 분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누가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냥 제가 성함만 좀 밝혀 드리겠습니다. 밝혀 드리고 제가 감사해서 그런 거예요 이경남님 어, 지난번에도 한번 후원해 주셨는데 제가 기억이 납니다. 후원해 주셨는데 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현님 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조민정 님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용 님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2주간에 걸친 후원에요 아. 이인수 님, 아. 또 구원해 주셨고요. 아. 우리 왕우재 님, 아. 우리 세미나에 나오신 우리 형님인데. 아. 감사합니다. 우리 권재현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김성수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김성웅님. 김성웅님은 김성목님. 제가 아는 선생님인데, 매달 이렇게 후원해 주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김연환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자, 뭐, 크고, 후원이 크고자 고 이런 것보다는, 네. 아, 제가 이 동영상을 계속 올려야 되는 이유와 어떤, 제가 뭐 힘이 된다. 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아, 아까 이 동영상 찍기 전에 다른 동영상을 올리려고 아, 신발의 무게에 대해서 올리려고 막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분이 댓글을 보고 갑자기 동영상 제목을 바꿨어요. 그, 저도, 다음 동영상이 어떤 게 될지 결정을 못 하겠어요. 그냥. 그니까, 러왜 자꾸 뒤로 미루는가 하면 어떤 제목에 대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이 내가 확신이 써야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확신이 쓴 것도 있지만좀더 데이터가 쌓이고, 좀더 안전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아, 올리고 싶은 욕심도 있는데 자꾸 뒤로 밀려 물론 올리, 올릴 수 있는 시간적인 어, 여유도 없지만 은 하여튼 후원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아, 지난달에는 후원이 아, 조금 많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70만 원 정도 가까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뭐 그래요 아,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매달 들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생활비가 있거든요 그게 제가 지난 동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하던 일을 점점 줄이고 있다 왜왜 왜 줄일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70만 원 정도 의 후원이 되고 내가 나가서 벌어야 되는 걸 조금을 줄여서 맞추는 거예요. 그 제가 또 광고를 올리잖아요. 동, 근데 광고가 이렇게 또 수입이 조금 돼요. 그걸 맞춰서 저는 사실 뭐 돈에 대한 큰 욕심은 없어요. 욕심은 없는데. 생활만 되면 그냥 자꾸 그 일단 돈이 상을 자꾸 올려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맞추는 거예요. 맞추고 저도 그래요. 이 일정한 이게 후원이 이렇게 맞아지면 그 후원을 멈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알려. 근데 그런 상황이 오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오, 오는 건또 기적이겠죠. 기적인데 예. 일단은 자꾸 맞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음. 세상에 또 어려운 분들도 많으시고 또실데 없는 소리에서 동영상만 자꾸 길어지네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후원에 동참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저 후원에 동참,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에, 그 동영상, 각각의 동영상 밑에 보면 제가 후원 요청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또 알려드렸습니다. 아, 그 보면 후원 계좌도 있고, 그런데 큰 부담 가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안 하셔도 괜찮고, 그냥 마음이 동원하시는 분들은 아, 또 해주시면 아, 제가 시간을 확보하는데, 동영상 촬영하는 데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예 네.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위선영유, 영유성 식도요 트림 또 갑자기 컨디션 난막 속이 울렁거린다 체하는 것 같다 이것도 통할 수가 있어요 체했다 이것도 통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체했을 때는 빨리 누워야 되죠. 누워서 다리 조작하고 하고 있으면 해결되죠. 이런 얘기 동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죠? 체했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제목만 보시고 찾아가시니까 끊임없이 댓글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답변을 다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답변 못 해드린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